반갑습니다 초롱공인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아, 오늘은 2021년 5월 6일 목요일 밤입니다 아, 오늘은 신문 오늘 좀 조용했었습니다 오늘 낮에는 어제 뭐 폭풍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이라 해야 될까요? 오늘은 조용한 가운데 하루를 보냈었고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신문에 어떤 기사들이 나와있나 뉴스가 어떤 게 있냐를 오늘도 한번 살펴볼 그런 여유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파이낸셜 뉴스 기사에 5월 6일자 오늘 기사입니다. 1분기 아파트 매매 다섯 채 중에 한 채는 외지인이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주식은 이외지에 해당되는 게뭐 외국인이 되겠죠. 외국인이 한국 주식시장을 버려두고 손을 안 대면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가는 게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에 그 구역에 그 옆에 옆에 사는 동네 사람들만 그냥 오밀조밀 사고 파는 이런 곳의 부동산 시세는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 전국 어디서든 거기를 사고 싶어 하고 살아 들어오고 또그 지역에 살고 싶어 하고 어, 향후에 사면 오를 것 같은 그런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고 그런 곳은 외지인들이 들어오죠. 왜?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요가 들어오는 곳들에 부동산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 여섯 곳의 후보지를 여섯 곳을 데이터 통계를 가지고 취합을 해놨어요. 여기에 1위가 인천입니다. 36.7% 그리고 전국의 6개 지역을 외진들이 휩쓸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전국에서 6개 지역에 들어가는 지역은 움직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 6개 지역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합니다. 6개 지역이. 아, 여기 보시면요. 어, 올해 1, 4분기 타지역 거주자들이 어,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타지역 거주자들이 부산을 외지에서 사는 이런 걸 얘기합니다. 서울을 부산이 사러 가고 이런 거 어,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로 부동산 투자 수요가 이제 확대가 되고 어, 그러면서 타지역 어, 거주자가 또 다른 지역에 아파트를 사러 간그 숫자가 늘어난 거죠. 어, 이거는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게다 지역 사람들이 들어와서 선 수매 선 매수를 하고 그냥 기다리다가 매물이 나오는 쪽쪽이 다 사는 거죠. 팔라고 나오는 게. 매물이 쌓였는데 안 팔리고 하면 그보다 좀더싼 가격으로 나오고 쌓였는데 소진되고 또안 팔리면 예를 들어 더싼 가격으로 이렇게 소진이 안 되고 쌓이면 더싼 가격으로 급매로 나오고 이렇게가 가격이 단계단계 내려가는 게 이제 하락장의 특징인데 매물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 지역 사람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외지인이 와가지고 자기가 살던 집보다 산네 어, 그냥 사가버렸어요. 그보다 천만원 올려또 나왔어요. 또 사가버렸어요. 3만원 더 올랐어요. 또 사가버렸어요. 매물이 없어요. 근데 그 동네에 사시는 분이 진짜로 이사를 가려고 집을 사러 갔어요. 매물이 없어요. 근데 어나오자말자다 팔렸네. 그보다 1,000만원 더 높은 게 나왔어요. 이때 현지인이 산다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외지인이 가격을 높이면 현지인이 따라 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경우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현지인이 추격 매수를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 외진이 많이 돌아사는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육일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경제만렙이 한국 부동산원의 거주지별 아파트 매입 거래량 이건 늘 통계가 나오거든요. 한국 부동산에 들어가면 어, 그 거주지별로 해가 산그 통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걸 분석을 했대요. 경제만렙이라는이정부 제공 업체에서 그랬더니 올해 2021년 1.4분기, 1.4분기라면 1월에서 3월을 얘기하죠. 이때 타지역 거주자가 매입한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은 평균이, 전국 평균이 27.3%래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후에 역대 최고치로 내가 사는 동네 말고 다른 동네 집들을 남들은 샀다는 거예요. 어, 특히 올해 1.4분기 외진 아파트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곳이 6곳인데, 그 중에 인천의 외지인 아파트 매입 비중은 무려 36.7%입니다. 인천. 그리고 2등이 경기도인 충북이 2등이에요. 충북이 33.4%. 경기도가 28.6%. 제주도가 25.4%. 제주도가 인구가 넓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만큼 외진인이가가 샀어요. 전라북도가 25.9%. 여기에 부산도 들어가 있네요. 16.9%. 부산은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그죠? 경기도, 뭐, 중북 다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근데 이렇게 외진들이 와서 사고 있네요. 집을. 왜 이렇게 집들을 사느냐는 거예요. 집을 살려고 하면 첫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대출도 요즘 많이 묶어놨잖아요. 근데도 계속 집 사는 게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일단은 돈이 새살 수 있죠. 돈이 맞죠.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낮으면서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으로 돈들이 은행에 돈이 계속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현금이 회수가 되죠. 은행으로 맞죠. 근데 은행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주는 금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은행에 갈 돈이 어디로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부동산 시장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주식에도 들어가고요. 비트코인에도 들어갑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비트코인이 뭐뭐뭐 종목이 한달 만에 보니까 일곱 배가 올랐더라고요. 한달 만에. 어 이게 미쳤나 봐 이러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틀 만에 거의 지금 이틀 만에 한 60%가 올랐어요. 이틀 만에. 뭔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이래서 젊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은행에 넣어두는 자금이 회수되는 거에 두는 게 아니고 부동산으로 실물 자산에 주식으로 하다 못해 비트코인에 이렇게 돈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또 이제 부동산에 들어온 이유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 때문에 당연히 더 오르겠다 싶은 지역에 이제 아파트를 사서 가지고 있는 거죠. 어, 그런 지역에 들어가면서 그런 지역에 다 지역 그 유입 비유증이 올라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거 보면 전국 아파트 중위 가격이 1년 만에 30%나 올랐대요. KB 부동산 그 주택 가격 동향에 보면 중위 가격이라는 거, 그야말로 딱 평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평균이 30% 뛴 거예요. 뭐 원래는 중위 가격이 전국 전국 아파트 중위 가격이 3억 6 727만 원이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3억 6 727만 원이었다 그러면 전국에 그냥 평균 중위 가격인데 흔히 있는데도 이게 올해 작년 3월달 대비 올해는 이게 4억 7 745만 원 평균 1억 1 0 18만 원 정도가 올라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평균 1억이 올 1.1억이. 근데 어쩌다 내가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와 소장님 제 집이 1억이 올랐어요. 특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어떤 분들이냐면 그야말로 재건축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25년쯤 된 어중간한 오래된 구축 1억에 들어가서 샀어요. 와, 이게 2억이 됐어요. 완전히 막 법인 투자자들이 막 들어갔어요 이럴 때 1억 전에 한 6천 7천 이럴 때근데 이게 이제 2억이 된 거예요 어, 1억이 올랐죠 1억이 올라서 아, 이걸 이제 팔아서 내 집이 1억 올랐다 싶어서 수익 실현을 하려고 내놓죠 안 팔립니다 이런 집잘 특히 그 당시에 어, 공동주택 가격이 1억 이하입니다 이러면서 나중에 재건축이 될 거예요 이러면서 들어간 곳들이 있어요 안 팔립니다 1억이 올랐죠 어마어마 오른 것 같죠 부산에 계집도 다 올랐다는 거예요 1억은 중위가격이 평균이 1억 천이 올랐다 해놨잖아요 중위가격 평균이 1억 천이 올랐어요 그러면 내집 1억 오른 건 1억 오른 게 아니고 그냥 본전이래 본전 근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보실게 어소장님 우리 집은 1억도 안 올랐고 에 예, 작년에도 3억인데 지금 보니까 한 3억 2천 정도 하는데 어, 금매로 그냥 사억에 내놔도 안 팔립니다 이런 집이 있어요 이 집은 어떤 겁니까 상대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1억 천을 까먹은 거예요 이거는 제자리 유지된 게 아니고 1억 천을 까먹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째 됩니까 이런 집은 고민할 거 없이 팔수 있는 기회가 되면 약간 조정해서 금매로 그냥 팔고 던져야 될 집이라 소리예요 세월이 갈수록 판단하기 좋죠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어, 소장님 유튜브를 하시던데요. 어, 저희 집을 그 앞에 있는 현장 부동산에 내놨는데 안 팔립니다. 소장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장님 유튜브도 하시니까 저희 집 소장님한테 내놓으면 좀 팔아주실 수 있나요? 이런 전화 하루에 한두 통씩은 제가 받거든요. 저는 그 아파트 이름도 몰라요. 그 아파트가 어디 붙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저한테 얘기가 내면 다 팔리는 줄 아세요? 근데 안 팔린다는 건 제자리라는 거는, 그거는 남들 올라간 1억 천만 원을 까먹었다 소리고, 사기라도 팔아야 되는 집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 이렇게, 어,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과열되는 그런 현상은 실수요자가 아닌 외진이 투기적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외지 투자자들이 아파트 가격을 띄우고, 어, 현지인들은 실제로 살 집을 사야 되는데, 가격이 다 올라갔는데 매물이 없어요. 살려고 하는 지역에. 그래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는 가만히 앉아서 뭐가 된다고 해? 벼락거지가 될것 같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벼락거지 면하려고 그냥 아까처럼 작년 대비 내가 1억도 안 올란 집이다. 그집 사지 사, 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벼락거지 면하려고 사야 될 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평균 작년보다 적어도 뭐 한, 하다 못해 5, 6천 이상이라도. 올란 집이면, 막 고민해도 평균은 따라가니까 까먹진 않겠죠. 그런, 그런 걸로만 판단을 해도 큰 틀이 좀 정리가 될 거예요. 내 집을 지내야 될 집인가, 팔아야 될 집인가. 그런 집들이. 어, 오늘, 저는 유튜브 사실 댓글을 잘못 보거든요. 바빠서. 유튜브에 뭐 제가 답글을 안 드리니까 어, 댓글이 많이 달리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씩 보면 완전히 제가 유튜브를 해드리는 그 방향과 엉뚱한 방향의 댓글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오늘 다른 댓글은 제가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뭐 댓글 약간 긴게 달려 있길래 이건 뭐지? 이러고 봤더니 어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부산 그 아파트 이래가지고 한국감정원 자료를 가지고 어 시세 흐름을 이렇게 짚어드렸던 게 있어요. 이건 자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빠르면 한 달에 한번 아니면 뭐 한두 달에 한번 도대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나 파란색인가 빨간색인가 정도는 큰 그림으로는 알고 계시면 흐름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짚어드이 있거든요. 한 번씩. 근데 그 얘기를 하다가 가끔씩 뭐금매로 나와 있는 매물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한 번씩 제가 그 시세를 언급해 드리면서 매물을 언급을 해 드릴 때가 있어요. 왜 블로그에 미쳐올 미처, 미처 올릴 여가가 없었고 뭐 매물만 따로 해가지고 올리려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런 시세 박을 하다가 갑자기 기억난 그런 매물은 한두 군데를 언급을 한게 있어요. 그게 뭐 댓글로. 뭐 이렇게 별거 아닌 뭐 시세를 남들 다 아는 시세를 짚어주면서 중개하는 게 목적이라는 그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 놓은 게있더라고요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저왜 <웃음> 초롱 부동산 유튜브를 그런 분은 그렇게 끝까지 챙겨서 듣고 계신지가 궁금했어요 안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런 분은 저는 공인중개사구요 중개를 하는게 제 일이고 어, 현장에 있다 보니까 시세도 파악을 하게 되고 부산 전역을 또 제가 웬만한 데는 다지급을 하잖아요 어, 그리고 소소하게 어느 지역에 뭐 A라는 아파트가 지금 올랐네 내렸네 제가 그까지는 못 들여다봐요 그 아파트 어디 붙은지 모를 때도 많고 근데 큰 틀의 데이터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시절 숲으로 치면 숲을 먼저 한번 읽어 드리는 그런 차원의 데이터들을 보여드리고 그숲 안에 잔잔한 나무는 얘가 떡갈 나무인지 뭐 상수리 나무인지 뭐 단풍 나무인지 제가 그건 몰라요. 안 그렇겠습니까? 아유 그래 그런 상황에 뭐 중개사가 내가 취급하는 물건 중에 어 괜찮은 게 숲을 집다가 어 갑자기 괜찮은 상수리 나무가 떠올랐어요. 뭐 어, 그러면 언급해드릴 수 있지 않아요? 그걸 그렇게 얘기했다고 완전히 저를 몰아붙이는 댓글을 써놨길래 그런 댓글까지 쓰는 정성을 들이면서 왜 들으시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제유튜버를안 들으셔도 되거든요. 뭐 아까운 시간을 내한테 도움되는 정보면 들으시고 어, 초능부동산 유튜브 들어보니까 이거 뭐 정말로 별 내용도 없고 하나도 도움 안 되네. 안 들으셔도 되고 구독을 하지를 마세요. 뭐 구독에 천명하나 이만명하나 유튜브에서 들어오는 수익 25만원에서 30만원 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아닌 수입이거든요. 근데 정말로 오늘 들은 정보가 별거 아니지만 이 중에서 하나라도 건질 게 있고 그리고 아 다음에 올려주면 내가 놓치지 않고 또 들어볼 만한 정보가 있다. 그런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쭉 올리면서 뭐 구독 부탁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걸 글 올릴 때마다 하든가안 하거든요. 왜냐 그다지 뭐그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당연히 누를 거고 아니면 안 누르실 거기 때문에 근데 댓글로까지 그렇게 한 거에는 사실은 조금 속이 상했어요. 이제 오늘 댓글 안 읽기 때문에 안 읽고 지나가버리면 되는데 왜오늘도그 댓글이 눈에 보이는 가 모르겠어요. <웃음> 그냥 이렇게 큰 틀은 우리가 읽어야 되고요. 뭐 제가 그런 뭐 얘기를 드리나 안 드리나 이렇게 보시면 아까처럼 부산도 외지인이 여기 보시면 16.9%나 들어와 있잖아요 맞죠? 근데 나는 현장에 있으면서 부산에 내가 살 집을 하나 살려고 해요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가격을 자꾸 움직여 놓기 전에 초롱부동산이 이런 시세를 짚어준다 해서 시세 올리고 띄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전혀 저하고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부동산 시장을 파악을 하시고 그러니까 유튜브를 초동부동산 것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부동산 유튜브도 충분히 검토해가 들으시고 도움된다 싶고 어 이건 챙겨봐야 되겠다 싶고 이럴 때는 어, 행동을 하셔야죠 그럴 때는 정말입니다 그럴 때는 행동을 하셔야죠 왜냐 부동산은 타이밍이거든요 그렇게 응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퇴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